네, 어서오십시오. 네. 우리 조순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 안녕하세요. 우리 심동부 채종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주 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2022년 오늘 1월 27일. 자 오늘 또 윤카세 TV 스튜디오를 또 발끈 또 뒤집어놓으실 우리 주옥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심동보 네. 전 태균 조동규 조동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반응이 네.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어서 오시기 바라고요. 자 2월 6일 우리 자국전 어 토크콘서트 어 오후 2시 종강역 4번 출구 종강역 4번 출구에서 딱 나오면 오른쪽에 보신각이 있는데 네. 그 보신각을 따라서 쭉 올라오시다가 두 번째 골목 왼쪽 음. 왼쪽에서 두 번째 빌딩 대항빌딩입니다 대항. 대항빌딩 11층 여러분, 그, 어, 우리 여기 지금 도서주문 0108882-4649에, 에 음. 여러분의 성함, 성함만 딱 세자 또는 두자만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무작정 오실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방역 규칙 수칙을 또 지켜야 되니까. 음.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 굉장히 청결한 어, 카페입니다. 네, 카페. 예예예. 예, 예. 그럼 거기 술도 파는 거예요? 아니 술은 안 팔고. 아그 <웃음> 이제 이 커피 뭐 음료 팔고 아. 가운데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이제 회의장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 이제 어 대선 후보들이 이제 지금 거기서 어, 토크 쇼를 하는 장소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에이. 대선 후보들이 에, 여러분 그 방역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요 <웃음> 준비 아, 많이 해오셨다 오늘. 네네. 우리 심도 심재동님 완전 완전히 그냥 아니 이거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한 거야. 아 그래. 이거 또 인계되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아 오케이. 굉장히 바쁘신. <웃음> 최근에, 그, 우리, <웃음> 아스팔트 보수권에서, 완전, <웃음> 어, 스타로, 저 자리를 붙이고 계시고. 그 <웃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심재독은, 국민관으로서 일이 제대를 했기 때문에, 예. 연금이라도 나오지. 아. 우리는 완전 개털이야. <웃음> 아니, 19년, 20년 아스팔트 있어 본뭐에 아, 개털도 아. 없어. 맞아, 맞아.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고복. 고맙... 고맙게 생겨야지. 아스팔트도 연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광화문, 광화문 연금 이런 거. <웃음> 그래서 저는 서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청구석에 가서 살수어 정말로? <목소리>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 어이구야, <목소리> 아, 뭐지? 왜? 아니, 그, 어, 뭐 전원 저는... 생활을 즐기려고 가신 게 아니고. 에이, 전원은 무슨. 우리 신동보 재동님이 순간 당황하시네. <웃음> 아, 미안해서 그러죠. 아. 미안해서. 고,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지만은, 음. 또, 진짜 연금 파는게 큰 혜택이거든요. 아. 물론 뭐, 지희들 연금이 한 반은 기금으로 지희들 다증립한 거죠. 아. 하고 이제 국가에 좀. 그렇죠, 그렇죠. 한 건데. 아니, 저는. 그래도 하여튼, 그, 큰그 혜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신 거지, 전생에. 근데 네. 저는 음. 군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음. 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100%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런 거. 그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음. 살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사모님한테 큰 소리를 좀 치시겠네. 사모님 연금 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 <웃음> 아. 사모님 연금까지지 뭐. 저는 지금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 연금으로 살아요 아 지난번에 한 군대, 방송에 참, 군대란다 <웃음> 우리 집사람 교평도 교 자꾸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에, 솔직히 이, 이, 이걸로는 이안 되거든 그러니까 음, 아유, 이건 진짜, 뭐 내가 생활비를 그렇지.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연금으로 네. 이제 살아가고 네, 네.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그 재동님은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네. 그건 그래도 아주 그래도 양쪽은 다 낫네 음, <웃음> 아, 또, 갑자기 또 죽는 소리 또. <웃음> <아이고>. 자, 우리, <웃음> 아. 우리 승초이님, 안녕하세요. 승초이님, 오후 4시, 심동보 해군제동님, 주옥서 엄마부대 대표님과 함께하는 네. 라이브 방송 기대됩니다. 아,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 센스. <웃음>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하 가자, 정권 교체. 네네. 오늘 남 반드시 교체해야지. 교환해. 한민, 한민님. 자, 만나, 호두과자님 아니, 한미님 혹시 그분 아니에요? 네. 국장이? 아, 아, 아 아니, 아니, 저, 저, 저, 저, 한민호? 한민호? 아, 그분이 아니시죠? 네, 아, 예, 예. 한민호. 어, 이분은, 어, 또 한민이구나. 정말. 이구나 예, 예. 네. 오늘 처음 말씀드린는데 이분, 이분, 이분이, 말씀들이 좋으나? 아. 그쵸. 김치를 어느 날 저한테 보내주셨어. 하. <웃음> 예, 어. 나는 태어나서 그런 김치를 먹어본 이 없습니다. 완전 지금 어마어마한 김치야. 집에서 네. 당근당근서보내주셨더라고 너무 감사하네. 네. 오늘 처음에 공개하는 거. 음. 한민이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음. 아, 괜찮아요. 공개. 아니, 이렇게 되면 다른 분한테 또 보내달라고 부담스러우니까. 저한테도 <웃음> <말해주면> <웃음> <그런> <웃음> 좀 보내주면 좋을. 겠다뭐 잡수세요. 가평에 그. 내금산무 저는 그. <웃음> 텃밭 있잖아. 아 있죠. 그렇죠. 아 그럼.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음. 시간이 없어. 아, 그러니까. 민지인님, 김갑진님, 수산나님, 네, 차해, 최찬해찬 최찬해. 아이고. 최찬애 저분은 아주, 저, 저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올해도 곽건님한민님 감사드리고요. 리만철님, 한라스님, 성백진님, 하영봉님, 위티스님, 충청대만루님 예, 다이안권님, 예, 예. 자,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좀만, 한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왕창 뛰었기 때문에 충청 대망론님, 황금왕님, 황금왕님, <웃음> 스위티 배우님, 예, 죄송님, 왜 그러셔요? 예, 예, 업사이드다. 이야, 멋지다. 멜경님, 참 수준도 높다. 성진택님, 네, 네, 그리핀님, 무면허 논객님, 홍한성님, 스위티 배우님, 충청 대망님, 박정훈님, 수월신님, 네, 네, 네, 레인지로봇님, 자, 슬슬. 시작하도록 안드레셀님아 네. 오늘 뜨겁네 네. 오늘 또 우리 주옥순 대표님 또 폭탄 발언 하실 거고 네 <웃음> 초장부터 폭탄 발언했잖아. 예, 예, 예. 자 울산 신동부 재동님은 <웃음> 진짜 국가를 네. 위해서 인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지. 그런데 예. 이 아스팔트에서도 19년 뛰면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완전 개털이야 개터리. 진짜 그렇다고 다음 대통령이 그좀그 그 아스팔트 외국자들좀 음. 저 챙겨야 되겠다. 아니 그렇다고 윤미향저 응. 도동령같이 우리가 국가에서 무슨 10원 한 장을 빼먹기를 하나 <웃음> 10원 한 장을 받아 먹기를 <웃음> 하나 우리는 정말 응. 정말 응. 올바르게 NGO 활동답게 그렇지. 자발적인 결살체계를 통해서 응. 우리는 각자 각출해서 응.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 내가 저 문재인 저 악독한 놈 밑에서 내 이렇게. 견디고 버텨오는 거지. <웃음> 내가 만약에 천만 원만 국가 재정 먹었어봐. 음. 나는 완전 히 감옥 보내는 거야. 가지, 가지. 가지, 그냥. 그니까, 러 그, 지난번에, 그, 특검 때. 네. 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불려왔었죠. 아, 그럼요. 그 근데, 앞에서 시위했잖아. 했지. 시위했고. 박영수 특검. 시위했고, 네. 저, 와서 조사받았고. 아 조사 많이 받았지. 아. 박영수 나와라. 뭐 그랬지? 네. 이야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 진짜 그, 천만원만 아니라 백만원만 받았어도 난 감옥 갔어. 쟤네들 내 뒷조사 다 했는데. 야, 지금 근데. 이 윤석열이 부터내 음. 뒷조사를 다 했다니까. 그렇이 아. 윤석열이 있을 때 내가 특검에 불려가서 16시간 반씩 조사를 받았다니까. 음. 아 그래요? 박근혜 자퇴 59억 먹었다. 음. 음. 청와대 뭐허연준 음. 주옥순 음. 딱 이렇게 그려놓고 음. 59억. 뭐아 음. 이건 완전히 아. 완전 사기지. 아. 우리.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사기를 뒤집어 씌우는데 <웃음> 권력을 딱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거 뭐라가는 일도 아니야 이 개새끼들은. 맞아, 맞아. 말도 안니 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정말 음.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음. 지금도 가슴이 아려, 나는. 그, 이 문재인 정권이, 아어 이제, 상징적인 인물을 완전히 폐륜, 그,로, 이제, 몰아간 경우가, 이제, 네. 박근 대통령은 물론이시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 그다음 국정원, 어, 원장 했던 사람들, 네. 이 숨에 권력에 네? 있던 사람들. 네. 그다음에 뭐 조윤선이 이런 상징적 인물 응. 때려 잡은 거 아니야? 다 때려 잡았죠. 응.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억울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학이 법무차관이란 말이야. 김학이. 네. 응. 김학이는 이미 검찰에서 그렇게 다뒤졌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성접대, 맞아. 무혐의로 나왔잖아. 그렇죠. 응. 근데 문재인이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응. 이제, 해외 순방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특별 지시를 내린 게 뭐냐면, 김학의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게 응? 특이한 거야. 그 다음에, 김우사가, 어, 어, 군사 저... 구대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 올팔 관련해가지고. 박근... 그렇지, 박근혜. 아, 올팔이 아니야. 아니야, 세월호, 세월호. 아, 세월호. 아 세월호, 아, 아니, 세월호. 아, 세월호. 아, 세월호. 아, 뿐만 맞아, 아니라, 아, 세월호. 그 촛불 시위 때에, 네, 맞아요. 소위 말하는, 진이 구대타를 기획했다. 네, 네 그래. 어? 그. 김학의는 진짜 억울하죠. 그랬는데 지금 방금 전에 대법원에서 네. 김학이 차관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네. 어? 어 그래요. 근데 뇌물을 받아가 아니 잡 잡어 들어갔는데 음. 잡어 들어갔는데 김학이를 음. 김학이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거야. 네. 어.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잖아. 네. 근데 또 잡아다가 또수사를또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해외로 도망친다 그래가지고. 잡아왔잖아 예. 맞아요. 그게 완전히 그것도 그것도 수원지검에서 엉터리로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법으로 가짜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왔잖아 김학의가 음. 도망가는 것처럼 예. 선글라스고 예.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음. 자 성접대 받은 거 성폭행했다 강간했다 이거 전부 다 무죄 나왔잖아 그렇죠. 예. 무죄가 나온 거야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어그 음. 김학의를 봐주려고 봐줄, 봐주, 봐줄, 봐주려, 봐주려고 했겠냐고, 윤석열이가.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어. 건설업자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 지금까지 감옥을 가다 놨잖아. 음. 그게 무죄가 나온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나쁜 놈들이다. 아이, 저것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까지, 그, 왜, 그, 탄핵할 때. 어. 그, 태블릿 PC부터 시작했잖아요. 전부 갔죠.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 JTBC. 그이블릿 피시고 결정적인 그 도화선이 된 증거까지 조작을 했잖아. <웃음> 맞아요. 그 대통령 탄핵까지 조작한 놈들이 <웃음> 네. 그 김학의 그뭐 그 법무부 차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웃음> 아니 그 김학이라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아주 대표적인 예컨대 뭐 성폭행이다 뭐 성... 절장 접대다. 네, 그 거. 다. 어, 그리고 또막 뇌물을 받았다. 아, 다 뒤집.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사법적의가 있더라고. 무죄 판결 받그러면규규막이고양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 보상 받아서 뭐 하겠냐고. 아니 그런데 그그저저 증거 저, 조작해 가지고 음. 자기 그한 그 사람 다 다시 그 사람 들을치고 해야지. 그거 하다가 그래. 인생 끝나는 거야. 지금. 김학의는 이것 때문에 지금 5년, 6년을 완전히 감옥에 갇혀있고 있었고, 나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 그 김학의 뿐만 아니라 그 부인, 가족들은 생각을 음, 얼마나...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 가족들이 그냥 그막 이상하게 봤을 거 아니야, 주변에서. 말도 못하지. 그, 그, 해별, 그 명예를 해모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법정투정을 해야지. 그런... 아니 법정 둘러가려면 변호사 비 사용해야지 뭐 아, 해야지 아, 그거 따라다니야지아 지금 그저 그, 그, 그, 재판 안 해봤어요? 아 피곤해 그거. <웃음> 그런데 그그 명예회복하라는 거그 이거 어떻게 무책임한 얘기야 아니, 아, 가족들이 가안돼 아니, 아니 나도 3년 치과하고 나왔더니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나한테 그 새끼들 전부 다 잡어 아 명예회복을 다잡아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 네. 네? 그래 못한다 이거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 그거 됐지. 그거 하다 보면 그냥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건인데. 맞아. 어? 기사가 나온 게. 나. 그걸 다 잡아넣고 다 하려면 변호사 사야지. 어? 변호사 수임료 누가 어떤 놈이 내냐고. 이게 이고도 많은 사람들 야, 나 정말 기막이 지금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거. 예컨대, 음. 이제, 이제 나오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동안에 가짜뉴스 만든 놈들, 예. 전부 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말은 쉬운 거야.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돈이 있냐고. 지금? 응, 지금 집도 없고 들어가서, 돌아가서 사실 집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방까지도 지금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볼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에 사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서울은 최소한 집이 뭐 20억, 30억 되잖아. 저는 그래도 음. 아니 20억 아니 30억을 해도 아 근데 지금 경호가 있기 때문에 또 경호동이 또 있어야 되거든 국민들이 한 사람 앞에 100만 명은 만원씩만 내도 돼요? 나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나 자신 있어 만원씩 누가 내냐고 내요 내요 냅니다 아이 이거 때문에. 또 엄마부대 운영 안 해봤어? 아니 할수 있어요 <웃음> 용카세 디브이 운영 안 해봤냐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그,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그, 또안 하실 것 같은데. 음. 성격상. 본인 성격상.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유유영아 변호사한테 네. 집을 알아보라고 지역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방에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시면은 역시 그 경험. 예, 그, 집값이 싼건 사실이야. 사요. 우리 어. 동네 엄청 사요. 어, 그런데, 그, 뭐, 어, 뭐 어디라면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데, 데, 데, 장소를 하더라고. 네. 이게 뭐 대구가 될지, 음. 아니면은 이제 과거에 아버님이 하셨, 하셨던 네. 신당동이 될지, 네. 또는 뭐 구미가 될지. 아, 신당동은 집은 그대로 있죠. 신당동 집은 그대로 있죠. 아. 어? 아이고, 거기 그럼 이제 경호가 있거든. 그게 그안 돼요, 신당동. 신당동 음. 그게 집 앞에 음. 현대중공업 그게 있어요, 기숙사가 음. 있어. 하하. 거기서 다 내려다 보여. 음. 집이 그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아. 거기 경호가 안 돼요. 그거. 아, 다 위에서 내려보이지. 나는 음. 그럼 안 되는 거야. 음. 그렇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어,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죠. 네, 오늘. 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잊지 네. 못할 탄핵 부역자 주동자들. 네. 음.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입에 올린 윤석열을 해보한다. 으흠. 우리 신동보 제동님이 이건 완전 공이야. 음.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대로 음. 조조 앉을까? 음. 아니면 다시 일어날까? 음. 그다음 안철수가 지금 완주할 저력이 있느냐? 네네. 어? 그래서 예컨대 무슨 윤석열을 꺾고, 뭐단일화의 윤석열을 꺾고, 정치장을 모르니까. 예컨대 무슨 어대통령이되는 그런 기적까지 갈수 있느냐 음. 아니면 그냥 주저앉고 말 거냐 음. 이런 걸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음. 다각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무슨 이야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잊지 못할 지금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네. 감옥에 가 계셨다가 4년 9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음. 지금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음. 음. 지금 현재 삼성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음. 지금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지금 이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엄청난 일이 현재 진행 중인 아, 거야. 네.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가해했던 사람들은, 음. 응? 음.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네. 지금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거야. 음. <웃음> 어? <웃음> 그렇 참, 웃기는 거지. 아니, 대통령까지 된다, 되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렇죠. 아, 아, 아,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니니까? 좌우를 떠나서, 어. 좌우를 떠나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는 나는 국민들한테 한 호소하고 싶은 거야. 아, 말이 안 돼. 어? 그니 제가, 제가요. 음. 여기 말씀하세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 오후 2시부터 음. 저쪽에 그, 저, 저, 저, 특수궁 옆에 상년제라고 있어요. 음. 오늘 모임했죠.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복근, 그, 뭐, 그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어, 세미나. 네. 세미나를 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야, 내 세미나 발표, 제가, 이, 이, 저, 오늘 방송 때문에 조금, 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아, 먼저 발표를 하고 러는데 거기 방청객들이 막 흥분하는 거야. 어. 내, 이, 이걸, 이걸 듣고, 들으면서 막, 중간중간에 막, 폭포 한숨 쉬고 말이 이런, 나, 나, 또 자기 자랑이야.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우리 김지동님. 아니, 자랑 아니야. 우리가 아, 아니, 그, 막 발표하는데 막 근무자 <웃음> 아, 막 근무자. 아, 야, 아니 그래. 대단해. 뭘그런 거야. 아니 국민들의 국민들의 아, 정서가 그렇다 그렇지. 그렇게 심화가 그렇잖아. 박근혜 대통령 음. 이게 저 억울한 그옥살이 아, 네. 그다음에 지금그 지금 건강도 안 좋고. 음. 그다음에 하니까 찾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음. 그게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지, 이게 아. 구체적으로 녹음해서. 어. 그리고. 박은혁 1구를 해, 그. 어. 박은혁 한번 얘기하는데. 너 내고. 도대체, 부역한 사람이데 누구고. 저, 저, 저, 박근혜가 잊지 못할 탄핵 구역자 주동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거 아, 누구 아니에요. 그렇지. 첫째는 누구야?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응. 김정은? 김정은이라니까.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그래, 극작 국내 세력하고 그 다음에 보수 기회주의자들 음. 그러니까 세개가 합시해 가지고 탄핵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결정적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김정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그렇지. 개성공단 폐쇄. 그러니까 개성공단 대표적이야. 그게 2016년 2월 11일 날 폐쇄 음. 됐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김정은 이 통치자 하면 이런 게 많이 조달이 됐는데 딱 끊어졌잖아. 김정가 죽겠는 거야. 그래도 이게 저그 해부터 뭐그 난수 방송 이게 원래 저 난수 방송이 몇 년간 안 했거든. 음. 아 심동보 제독님은 그쪽으로 접근하셨구나. 그지? 남수 음. 그래, 방송을 6월 24일부터 재개 했어요. 북한이. 그 난수 방송이 뭔줄 아세요? 6월 24일. 6월 24일. 그러면 2016년 말하는 거아니에 그렇죠. 아. 데 그래, 난수 방송이 뭔줄 아세요? 네 음. 알죠. 음. 지령이잖아 지령. 그게 국내 고, 고정 간첩한테 지령을 난수 방송을 통해서 내렸단 말이야. 맞아요. 그 방송 그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음. 1 5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근데 소리마다 소리 막 듣기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제 이게 지금 아무로 퍼지 이렇게 돼요. 이제 지령이 되거든. 그그 음. 난수 방송을 듣고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 16년 6월 24일. 24일부터 재개됐다고 난수방송이 난수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그렇죠 탄핵이죠 손석희가 jtbc 방송을 그렇죠. 하게 된거예요맞아맞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저 이하예대 아니 저, 이게 어떤 합리적 의심이었어요 아, 그래. 이하예대 대학, 대학원생이 음. 노동신문을 쫙다 분석을 해보니까 음. 이 탄핵이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그대로 진행됐다는 거 아니야. 논물로 썼다. 논물로 썼다니까.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그 지령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북한이 탄핵에 음. 쫙 하게 개입이 되고 지령을 내렸다는 게 확실, 확실하게 확실 논리적으로 노는 거예요 거기에 문재인 그 극자 세력들 이 있잖아요. 음. 그게 이제 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저저 저 촛불 뭐 이렇게 시위하고 말이죠. 응. 막부추기고그 응. 다음에 이제 이게 저저그 보수 세력들 이잖아요 응. 탄핵 배신자 60여 명 국회의원들까지. 그렇죠. 그게 합세를 해가지고 탄핵을 해도 국회에서부터 그상핵 소추안을 의결을 해준 거예요. 그게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가지고 응. 6일 만에 그어 결했다니까 국회에서 그렇죠. 그런 그게 속중 속줄, 속기를 어디서? 12, 월 3일에 이제 올려서 상정해서. 12월 9일 6일 만에 6일 만에 통과 시킨 거야 아니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음.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 음. 1년 이상 걸리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도 안 됐는데 그래해쳐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헌재다또 넘겼다. 헌재에서 보니까 이거 탄핵 요건이 안 돼. 헌재 법에도 안 맞고. 이게 거기서 중요한 야, 게 뭐냐면 이게, 탄핵이라는 탄핵이란 게 그때 새누리당이 에, 다수당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이제 안철수였거든. 네. 그때 국민의당의 원내 대표가 누구냐면 박지원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세,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 음. 새누리당의 배신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탄핵을 그렇지.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네, 이건, 이건 뭐 그야말로 공연불에 불과한 거야. 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탄핵하겠다 얘기하면 그거 좀 미친놈이라고 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탄핵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응? 음.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가 안철수가 이야기하기 전에 음. 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김무성, 유승민이가 네네. 안철수, 박지원 그 세력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봐야지. 응.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 한마디로 내란이야, 내란. 그죠 음. 김정은이가 정권에 지, 지령을 받아가지고, 응. 고중가이하고그 다음에 국내 종북 자파, 극자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란이야. 내란에만 내란, 체제전복이야체제전복 촛불로 분위기 잡고. 그렇죠. 응? 내란에, 의한 체제전복이 착한, 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어, 저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겟, 곧, 다시 이야기하면 뭐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에요. 그게 딱 정확한 거예요. 나 어. 옳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주 대표님. 네. 그, 김무성이가, 음. 어, 자기 입으로, 음. 내가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 네 그런 기사가 나와요. 예. 음. 지금 이제 윤카세 t v 에서 보름 이상으로 탄핵을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 음. 음. 끊임없이. 음. 근데 그때 이제 문제, 저 김무성이가 어 김무성 전 대표가 내가 만났다. 음.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이제 그때 내가 탄핵을 가장 내가 먼저 주장한 사람이다. 왜 민주당은, 그, 그때 민주당 당대표가 누구냐면, 추미애야. 응? 아... 추미애. 응. 음. 그때 추미애가 뭘 공격, 공개, 공개하냐면, 내가 김무성을 만나서 설득했다. 음. 지금 박지원이가 김무성만 불러, 불러서 얘기했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설득한, 에, 김무성을 매수했다. 뭐, 이제, 이게 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 보도를쫙 찢어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김무성이가 추미애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음. 추미애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김무성을 설득했다는 대목이 나와. 음. 음. 어? 탄핵하겠다고. 탄핵하겠다고. 아이. 아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안철수가 이른바 야당 8인 모임을 갔거든. 네. 그 8인 모임에 이제 문재인이 뭐 저, 쭉, 뭐, 저, 소위 말하는 우상호, 뭐, 음. 노회찬이, 예? 어? 심상정이, 이런 식으로 8인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음. 이게 탄핵의 출발이라고. 음. 어? 거기 에 김무성도 들어가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걸 다 밝혀야 돼. 어 그러니까, 음. 소통하기가 탄핵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우리가 살살 밝혀야 되는 거지. 음. 자, 저는 제가 얘기해도 돼요. 음. 어, 그럼요, 그럼. 이제 여기 심재동 말씀이나 예, 윤창현 대표님 말씀도 다다 다 맞아요. 근데 아 잠깐만 여기 울산 우파란 분이 예. 이미 끝난 상황인데 왜 그걸 갖고 얘기하냐는 거아니야 아니죠. 하,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 중이에요. 지금 네. 그 끝난 상황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음. 대한민국의 이종북 좌파와 또 대한민국의 이반 대한민국 세력들을 음. 반드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걸 규명하지 않으면, 음. 이거는 우리가 또 미래 세대들에게 음. 역사에 대한 왜곡을 음. 묵인한 걸로 되잖아. 그건 안 되는 거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성민이라든가 이 김무성, 음. 그리고, 어, 그때 민주당의 이 박재원이라 이런 세력들이, 음.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음. 여성이잖아요. 음. 여성이니까 얘네들이, 아! 이거, 음. 그냥 우리가 쉽게 본 거야. 고립화 시켜가지고, 고립화 그냥 시켜서, 그냥. 그냥 밀어버리자. 밀어버리자. 그럼 박근혜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니까 뭐냐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박근혜 전문가거든. 그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이 여자를 어떻게 밀으면 이걸, 물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는 거야. 그렇지. 아까 그 유승민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했잖아 아, 그럼. 그 그렇 뿐만 그래. 아니라, 어? 김우성이도 알거든. 그래서. 아니거든. 그래서 어, 좋은 얘기야. 바로 그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음. 뭐, 이제 또, 과거에 아버님, 어머님을 읽고, 청와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사회성은, 음. 우리가 밑바닥에서 그온 사람하고는 달라요. 음. 다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은, 정말 이게 굉장히 자유 우파의 올바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 악한 세력들이 음. 어떤 업무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 음. 눈치를 채지 못한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유승민이나 김무성 이자들에게 완전히 그냥 희생당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치기 당한 거지. 그 대치기 당한 거지. 응? 대치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집권하는 동안에 네. 이 김무성, 유승민 그 일당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박계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렇죠. 어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호신탐탐 보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았던 건데. 네. 응? 그러니까 네네. 앙심을 품은 것같아이 사람들이. 아. 나 그런데 나는 그게 이제 차. 내가 내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네. 한 보름 정도 계속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음. 내가 가만히, 내 이런 말 하면 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이 방송이고 뭐고 다 접고, 음. 산에 들어가서, 내가 탄핵을 한번 쓸라고 그래. 책을. 책을. 음. 음. 음. 내가 정말, 내가, 이게, 이게 보니까 나밖에 없어. 내가 이 구조적이고 입초적인 그, 거를 내가, 그분이 또, 지금 야는 거야. 그분이 또쓴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 방송까지 다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이 없거든. 그치. 이걸 굉장히, 이건 난 역사에 남길려고 그래.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뭐... 구, 구조적이고, 아, 구도적이고. 그치, 남겨야 돼. 이거 남겨야 돼. 이거 내가 볼 때. 역사적으로 남겨야 이, 돼. 전집으로 남길 수가 있어. 역사적으로 남겨야 그러려면 돼. 그러려면, 이거 이 방송 다 접어야 되거든. 그렇죠. 어, 사실은. 네. 그런데, 네. 제가, 저, 그, 비슷한 책을, 음. 제가, 저,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와, 음. 더러운 잠 에, 에, 에. 그걸 누가 책을 쓰라고 그러더라고 재판 끝나고 나니까 어, 유명한 작가가 그래서어 그렇다 하고 싶어딱 목차를 바로 하루 만에 편성을 했다니까 음, 그래서 그 작가가 근고하는데 출판사에 다 미리 이거를 프로포즈를 한번 해봐라 제안을 음,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알려주는 출판사 편. 야, 그리고 공개적으로 s 음. n s 도 올려서 이 출판사를 보는데 전부 거절이야 거절 거절이지. 아, 출판사에서 출판 못 하겠다는 거야. 음. 내 책을. 왜?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어, 또. 음. 누가 출판사에서는 뭐, 목차하고. 아니, 그건 내가 해줄게요. 아니, 아 근데 어. 참고로 들어보세요. 음. 우리나라가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래, 또 보냈어, 보냈던 말에 딱, 이메일 해시놓은 게, 음. 출판사 정책에, 그게 음. 굉장히 보수적인 출판사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가위가 았다는 거야. 아이, 아, 제이어요 그게 인제... 대한민국이 지금 한 주소가, 음. 얼마나 비겁해요. 음. 출판사까지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런 거. 아니, 그니까 이제 문재인 저 인간 물러나면 이제 막뭐 서로 하려고 그래. 좀만 기다리세요. 음. <웃음> 서로 하려고 그래. 좀만 기다리세요. 그게 <웃음> 이제 소위 말해. 쇠퇴지. 네, 그럼. 음. 이제 저 인간들 무너지기 직전이야, 이제. 이재명이 왜 눈물 흘리겠어. 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제 지지율을안 흘리고 이제 그래서, 끝난다는 생각을 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판사를 만든 거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그, 내가 기획해서 내가 출판, 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그렇죠. 또 유튜브로 홍보해서. 그 잘하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예, 잘하신 것같데 혼자 몸이 달라면 피곤하지. 예. 네. 근데 뭐 이제 지금 뭐냐면, 우리가 돼. 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탄핵의 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황교안의 역할. 이 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제 묻어져 왔던 거야. 음. 그다음에 당시의 당 대표를 하고 있던 이정연의 역할. 역할. 이정연. 에이 응? 이정연이야. 음. 틀렸어. 이게 규명이 안 됐거든. 당시 정무수석을 했던 김재원의 역할. 아, 네. 응? 김재원.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기의 역할. 응? 음. 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황교안 역할도 써야지, 황교안. 어, 아, 처음으로 아, 아, 얘기한 거지. 그 당시에 행정부와 청와대 국정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음. 이건 소위 말한 이제 다 이제 윤석열에 잡아다가 다 감옥에 보내고 했는데, 음. 그거와는 별개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 과연 이자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가? 음. 이걸 우리 역사가, 역사에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도 다음 지금, 대통령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친위계의 역할은 많이 지금 나왔거든. 네. 음, 그렇지. 뭐, 권성동의 역할, 네. 뭐,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뭐 언제 가서 어떻게 했는지 나왔는데. 뭐, 뭐다 어, 윤석열이가 이제 칼을 휘둘렸잖아. 네. 그 칼을 휘둘렀는데그 칼을, 칼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침박계에서 음. 광희의 침박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 황교안, 어? 그 다음에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네.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장 이병기, 음.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정무수석 김재원, 네. 어? 김재원. 차, 희한하네. 그 다음에 당시 음. 국정원장 어? 음. 이자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책임을 방기했느냐, 음. 책임을 방기했거나, 음. 책임을 회피했거나, 음. 또는 책임을 전가했거나, 음. 또는 그 때의 그 특검에 협조했거나, 협조지. 음. 부역했거나, 음. 이걸 우리가 밝혀야 돼. 이건, 가해를, 가해자라고 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음. 음. 그 당시에 음. 그부역부역했던 음. 사람들도 그 역할이 우리가 음. 굉장히 중요하다. 응? 음, 음, 음, 음. 음? 맞아요. 백날 박지원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 박지원이 그 놈은 음. 당연히 대통령 탄핵할 놈이고. 음. 근데 여기에 부역한 놈, 우리 쪽에. 그렇지. 이 66인, 이놈들을 다 모가지를 쳐야지. 음. 음. 음. 지금 이 윤석열이 옆에 붙어 있는 놈들이 전부 이런 놈들이야. 그렇지. 왜 윤석열이가 갑자기 저렇게 부각됐겠어? 음. 인물이 없잖아 66명 중에 대통령 탄핵한 놈이 그거 나올 놈이 있어요 없으니까 아 윤석열이가 그래도 문재인하고 어 일단 문재인이가 뽑았는데도 문재인 공격하니까 아이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지금 5개월 만에 이뭐 후보에 들어왔는데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다. 난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가 불행하지 우리가 불행하죠 그러나 그러나 지금 절대절명의 저정과사범 이재명이 하고 이렇게 붙다 보니까 참 이게 눈물 나는 일이야, 음.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네. 62명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산에게 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요 무지하게 넘어온 거야. 그렇죠. 여기에 이제 황교안이가 이제, 저, 저, 저, 홍준표가 이제 박 대통령을 축, 예, 축당을 출당, 시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62명 못지않은 역할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63명인데 내가 전부 다 체크를 해봤더니 음. 지난번 총선에서 16명 음. 투표를 직접 한 그러니까 62명 중에 16명이 살아났더라고 네 총선에서 그러니까 에이. 굉장히 많이 날라간 거야 16명 그러니까 지역에서 에이. 지역에서 탄핵에 참, 참여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음. 예근데 김세현이 음. 김세현이도 이렇게 불말 선언을 했잖아. 음. 왜냐면그 부산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맞아 죽지. 맞아 죽으니까. 맞아 죽지 이거 아. 나오다그 김세현 지역구는 이게 자기 아버지, 자기 그그 그 고무 고무 회사, 음. 자기 그 회사 그냥 그 사람들 직원 그 직원들이 찍는 거거든. 네. 음? 음. 그러니까 아버지 김진재 의원. 음.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동네에 자기가 나오는 거야. 당선대 던 거. 옛날에 그성목류처럼 아, 이제 그만해. 응. 처먹어야지. 네, 아. 무선 그런데 그중에서. <웃음> 지긋지긋하다 진짜. 16명하고 홍준표 지그지그 17명. 지긋지긋하다. 지그지그... 63명 중에서 17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 이 권성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전부 윤석열 캠프로 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긴가민가 해, 나도. 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있잖아요. 예. 네. 좀, 좀, 윤석열 이야기 좀 해도 되는 것아요 아, 해야죠, 어, 그럼, 이제. 그럼, 당연히, 그럼. 당연히 해야죠. 아, 지금 야단 났어. 그 앞에, 그, 저, 캠프가 무슨 빌딩이더라? 응. 음. 여의도에, 뭐, 그, 그 네. 그 교, 대학 빌딩? 대학 음. 빌딩. 그 앞에 야단 났어요. 와. 그 빌딩 안에도. 지지선언 한다고. 뭐가. 그것도 태극기, 그, 그, 음. 아스팔트 투자한 그 대표적인 보수단체들 있잖아요. 누구지? 대표적인 게 고교연합. 아. 나라 지키면 고교연합. 아. 그게 대표적이거든요. 중국 중국망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내일 내일 두시 반에 해. 음. 예, 또뭐 군단체 있잖아요. 어... 육사국 동지의 공해. 나때문그게공뭐해군 어... 공... 공... 관련 단체가 한열몇개 있는데 음. 그것도 한대 음. 야 그. 근데 다, 이건 나열할 줄 못할 정도인데, 음. 나이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투쟁에 왔는데, 대표적으로, 탄핵 무효부터 시작했거든. 음. 원래 아스팔트 그게. 강그렇대학에서 어, 근데 탄핵 무효에 대해서 한마디 했느냐. 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석방하라. 막, 무죄 석방. 그것도 외쳤다. 그거 안 했다. 그것도 안 했다. 또 부정성도 외쳤잖아. 한마디도 부정성 얘기 안 해. 그래, 그런데도 무조건 취지야. 야 그, 나는, 내가 이제 머리가 헌팅한다니까, 지금. 머리가 돌겠어. 아니, 정상적인 사고로. 그,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네. 투쟁한 그후에 하나도 이 양반이 약속한 게 없어요, 윤석열. 음.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음. 맹문 거야, 정권 교체. 이거 안 하면은 공산화 된다, 이거야. 음. 야. 근데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어 된다고. 아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질적인 정권 교체. 음. 어? 우리가 바라는 우파적 정권 교체가 될수 있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잖아. 자, 근데 윤석열이 안 철수 같은 거 근데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건... 윤석열이가 네. 네. 탄핵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 보낸 거 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그렇다 해서 네. 자 이건 이제 따라 묶는다 하자 이거야 예 네.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보수라고 하는 보수 우파다 그래서 윤석열의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을 거다 어? 갈아엎지 못하죠 그럴 확신이 없잖아 자 우리 그게 지금 윤석열이가요 1월 24일이니까 3일 전에 네 그 발표했잖아요, 외교 안보 공략. 예, 예. 아, 제목은 그 차이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런 <웃음> 표를 발표했는데, 쭉 음. 보니까, 어? 지금 뭐지? 아니, 평화협정을 준비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준비. 조건이 있어. 북한이 해야겠다.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겠다, 이딱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깜짝 놀라서 내, 내 길을 의심했다니까 음. 아니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음? 평화협정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평화협정을 저 사람이 개념을 알고 저런 음. 얘기를 했는가 음. 내 길을 의심했다니까요 왜 문재인이가 개천까지 계속 종전선언 추진했잖아요 맞아. 그 종전선언이 바로 다음 게평화협정이지 그, 그,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에 유엔군 사인부해체야 말이야. 네. 바로 그냥 한미동맹이 와야 돼버린 거야. 음. 와야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끝나버리는 거야. 음. 그, 자유 대한민국은 바로 그, 그 순간 그,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전략적 중심이, 음. 내가 몇번 이야기 했지만,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래서 미동맹이 와야 되면, 대한민국 끝난다니까? 안보 문제가, 안보 문제 기본이고, 굉장히 모든 게다 무너져버려요. 근데 음. 이 양반이 그 평화적 준비를 하기도 얘기했더라고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보수다이고 진보도 아닙니다 정체성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음. 그다도 부인 김건희까지 우리는 원래 좌파다 음.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이양반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면은 예? 다시 보수의 가치가 다 회복될 것이냐 국가 정체성이 다시 원리치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야 근데 그그신호선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어야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오히려 공산화를 한다니까 어, 그 얘기가 아니 아니 이건, 아니 이건 그건, 완전히 그건 조금 어, 와전된 것같아 기대상황이지 기대상항 윤석열이는 음. 일단 비핵화를 하면 음. 평화협정을 아 비핵화를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하면 안 되지 비핵화하고 평화협정 무슨 말이야 평화협정이 비핵화는 비핵화고 이거 뭐야. 어. 아니 김일성이가 이게 김일성이의 소위 말하는 대남 적화정책 중 하나가 네. 이 주한미군 철수 음. 국가보안법 폐지 음.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 아니에요. 네. 이게 단계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6.25 때부터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네. 근데 그때... 북한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도 평화협정을 하자 한 거거든. 그건 뭐냐면 기존의 이른바 재래식 무기만 갖고도 평화협정만 맺으면 주한미군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얘기한다는 건 그냥 갖다 바치는 거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남 적과 정책을 이해를 못하거나, 못하고 아니면 일부러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에, 에, 음. 에. 완전히, 그저 핵이 음. 없어져도, 음. 병화협정은 하면 안 돼. 그럼. 음,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핵이 없어도, 없다고 병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거는, 음. 한미동맹 와해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대한민국을, 북한이 핵 없이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그럼. 그럼. 어. 근데 근데 굉장히 위험한 내가 어디 기사를 봤는데 네? 윤석열이는 한미 동맹을 반드시 재건하고, 그그 다음에 힘을 통한 평화 협정이라고 그랬거든. 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아이고. 힘을 통한 평화협정다. 수시가 필요 없다니까. 아. 그건 납지가 완전히 아. 아니에 수시가 필요. 평화협 자체가 안 되죠.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야. 네네. 그래 윤석열이 있잖아. 음. 이 사람 보니까. 네. 지금 미국의 조야가. 그 안보지, 절... 문재인은 완전히 저건 이상한 사람이다. 완전히 또라이지.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국가 안보전략 개념 자체가. 음. 정립이 안돼 있다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나는 윤석열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는 원래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 어.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윤석열을 돕고 있는 이 62인 이자들이 음. 정말 제대로 국가 간에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 예. 맹식이 외교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요. 음. 그 본인들이 국가안보전략 개념이 없어. 없어요. 어, 내가 의심 많다니까. 맞아요. 이렇게 음. 봐야 돼요. 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국가안보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윤석열 선대위 자체가 좌경화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좌경화되어 있고 그 사람 그, 그, 개인... 음, 아니면 좌경화됐다니까 그 내가 갑자기 음. 떠오르는데 그게 분명히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중친딱 숨어서 바로 그거지. 다 그러니까 그 신중해서 다 이것, 이것을 진두지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박진이에요. 예. 박진은 완전히 보수 주자거든. 내가 그 상담을 해. 박진이뭐 음. 저도 잘 아는데 친중주의자지 음.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야. 아 예. 예. 그뭐 그 완전히 박진은 이뭐 정말 우리가 어, 대한민국의 어, 이참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대미 관계. 뭐 또는 뭐 이런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예, 예. 참 진주 같은 사람이지 음, 예, 어? 예. 그건 틀림 없어요. 난 진짜 내가 개런트를 한다고. 예. 그런데 난 그걸 보면서 박진 희가 저런 걸 윤석열 보고 읽으라 할 정도면 지금 윤석열 선대위 는 국민의힘은 심박하구나 어?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제지. 아, 북한이 아니야.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된 일이야. 전 세계가 다 하는데. 어, 그냥. 트럼프도 그걸 몰라서 안한 게, 한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냥 쇼를 한 거야. 이걸 아, 데리고 노는 예. 거라고. 예. 그래. 근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맺겠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네. 전가 하고 관계없어. 어, 전제가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걸 근데.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거야. 음. 그 윤석열 선대위 안에 있는 이른바 좌경 세력들이 있는 거야. <웃음> 맞아요. 어 근데. 절대 윤석열은 보수 꼴통 홀통으로 가면 안 된다. 음. 평화협정이란 소리를 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다. 중도표로, 하, 중도를 확산할 수 있다. 중도를 확산할 수가 있다. 참, 참. 아이고, 이 참. 하태경이, 하태경이. 음. 음? 하태경이. 하태경이. 한심하고, 음? 한심하고. 하태경 그 자식 사람이야, 그게. 윤석열이가 현재까지 뭐. 망한 게요. 지지율이 그, 좀, 그래, 한 게. 쓸데없는 거 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보수 중도. 외연 확장한다고. 어제 은거저춤하게 보수중도가 아니지 중도 좌익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전통 보수 자유외국 세력이요 얼추가 어, 아니다 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그것을 까먹은 게요 최소한 10분의 20%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그렇지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네. 이재명한테 밀리더라고 아. 지금, 지금 밀려요 그럼요 지금 밀려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같은 작자한테 밀린다, 뭐, 음. 이게, 이런, 이런 저한금 어장에, 음. 진짜 땅 짓고 헤엄치는 저 대선판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자유 우파와 또 좌파에 있었던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도 음. 도저히 이제 이 문재인 일당들, 저 민주당 성추행당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간 세력에. 네. 그럼 이 사람들을 딱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음. 확실한 국가간 나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금까지 이 좌파 사상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서 음. 이 나라를 이렇게 재건하겠다. 이런 뭔가 를좀착 내놓으면 좋은데 계속 지금 이재명이하고 돈퍼주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주옥순 대표님이 좀 화력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아 왜? 윤석열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여기서 의식이야. 지금. 아기분이었 음. 어? 아니. 이거 지금 음. 둘이 하도 얘기를안 나는 할 얘기가 없도록 막고 있잖아. 지금부터 좀 해보자. 지금부터 하자. 음. 김건희 어? 김건희. 아 감히 쓰면 조용히 해봐 좀. 나는 어. 김건이라는 여자는 솔직히 음. 내 입에 답은 적이 없어요. 나 지금 김건이윤석열계속 윤석열, 김건희 방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난안 해. 왜? 내가 입에 왜 걸어내? 끝까지 가다가 어쩔 수 없을 때는 할수 없지만, 절대로 걸어내요 김건희를 입에 걸어놔 한 적이 없다니까. 묻고 그 하지. 왜? 아니, 음. 음. 솔직히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음. 5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야. 아. 우리가 이 사람을, 음. 어떻게 인정하겠어. 뭐. 내 마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 그렇지. 그러니까 렇지그 나는 절대로 거론한 적이 없다니까. 아예 거론 안 해버려? 아예 거론 안 해버려. 그러다가 아, 아, 아. 지금 이제 참 착잡한 이야기구나. 착잡하지. 나도. 아까 그 불행하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피가 토하는 이야기구만. 그,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천하의 주옥순이가. 그래서 어? 뭐 열불 나겠구만. 그래 열불 나지. 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그 성질 참느냐고 참 고생하시겠네. 참. 고생하지. 고생하지. 아, 내가 근데 그렇구나. 지지한... 이 주옥순의 고민이네. 고민이지. 나는 그러니까 방송에 지금 음. 오일신 tv를 하지만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를 음. 거론한 적이 없다니까. 어허. 내가 왜 거론을 해. 할 수가 없지. 저 윤석열이 위에 그 박명, 박영수 음. 저 선하의 천하의 사기꾼 같은 놈. 저 새끼하고 내가 지금 재판을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음. 아니. 세상에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고 지놈은 뒷구멍으로 지금 수십억을 딸연서부터 받아쳐먹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도 제대로 안 해. 이런 나라야. 그러니 참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나는 움직인다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그 야당 선거 때사이드 총선 때 대통령이 메시지 유영화를 통해서 야당으로 뭉쳐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때부터 나는 움직인 거야. 그러기 전 절대 안 해. 사람이 신의가 있지. 안 그래요. 단 지금 야당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다 갈라지게 생겼어 이제 안철수가 되겠어요. 안철수 지금 띄우는 세력은 민주당 세력들이야. 이 야당을 분란시키기 위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안철수를 왜 띄우겠어. 그러니 대통령도 텔레비를 보면서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 안 하지 않겠어요. <웃음> 자기를 완전히 매장을 완전히 시킨 저, 저 윤땡땡을 음. 어떻게 하겠어. 그분이 정치가 평생을 정치를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음. 누구를 밀겠어. 그런데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 음.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고 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죄가 많다면 저놈들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워낙 깨끗하고 안보관이라든가 얼마나 잘 이끌어왔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희생재물이 된 거야. 저놈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는 대통령이 희망을 가지는 게 뭐냐. 나 대통령 만나면 이 말을 꼭 하려고 그래. 대통령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이 고정간첩. 공산주의자들 다 드러났어. 어떤 놈이 공산주의인지 다 보여, 이제. 이놈들 처리하는 거는 진짜 국가 간이 투철한 누가 되든 나는 국회 해산시키고 정말 제2의 국가 재건을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해산시켜야 돼요. 이 상태는 안 돼. 저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이 2020년 4위로 이 부정 선거를 해서 당선된 놈들이 그한덤도옳른 놈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해산 싹 시키고 비상사태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반역적질 한 놈들 모조리 다 뿌리 뽑아야 돼. 그러니까 삼족을 멸해야 돼. 삼족을. 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허경영이가 지지도 사위잖아 예. 네. 예. 그 중대한 의미 요 허경영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어. 국회의원 300명 정신교육대 보내겠다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근데 대통령한테 아. 그 국회 해산권이 없잖아, 지금. 그, 그냥 국회 하는 국회 소리지. 야. 국회 해산권이 없죠. 없어요. 지금 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웃음> 허경영은 그냥 떠드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어, 심상정 뭐, 집권하니까 아, 그러지 말고 와라. 내 와라. 내가 뭐, 뭐, 무슨, 어? 행정부 조합권을 주겠다는 거뭐 이러는데. 자.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이재명 이야기. 이재아 이재명. 아, 뭐 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아, 코스프레했어. 아, 지금 충남시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어, 살려줘 이재명 이러면서 저 개자식 저 사람이야 저 인간이 아니야 저런. 이재명이지. 저런 사람이 지도자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안 돼요 이거는. 자, 누구 시키겠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누구 시키겠어? 음. 내가 오죽하면 답답하면 내가 거론을 안 하겠어. 음. 나 거론 안 해요. 어떻게 거론하겠어? 그게 이제 오면서. 그렇다고 무속인 뺨치는 사람의 남편을 또 시킬 수도 없잖아. 응? <웃음> 음? 왕자 딱 서가지고. 어. 근데 그런 걸 써주는 음. 그런 인간들이. 음. 이 정신, 음. 이, 이, 바운더리가 너무나 좁아요. 아니, 그 실체가 녹취록에 다 드러났잖아. 응? 아유. 근데. 그게, 우리는 좌파라는 거 아니야, 원래. 아, 그, 그, 그런 사람이 어디 가족이. 주옥순 대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와, 진짜 만감이 교차가 있구만. 좋아서 했으면서, 뭐, 뭐, 음. 웃긴, 했으면서, 뭐, 소리도 안 지르고 웃긴 애 아니야, 뭐. 이가중주복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부 정사이 아니래요. 그 그게 그저저. 근데 그런 사람이 영분이 잘자 자, 지금 오늘 있구나. 대선이 며칠 남았죠? 45. 43일 아니에요. 41일. 41일 남았죠? 네네. 자, 41일 동안에 자, 야당에서 누굴 뽑아요? 새로 응. 뽑아요? 아니, 그것은 네.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두고 보자. 심 후보님, 어떻게 자, 돼요? 그걸, 그, 우리 차치선이 이제 얘기하는데. 네. 이재명 얘기부터 하자 예, 예, 이재명. 어? 음. 이재명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 되는 거지. 이재명이,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봐 아니야, 아니, 아니. 음. 내가 보기에는요. 음. 한, 저, 추, 설이 2월 1일이잖아요. 예. 그럼 오늘, 오늘 20, 며칠 안 남았잖아. 며칠 안 남았지. 서울의 민심이 완전히 바뀌었죠. 서울 지나고, 음. 어, 이게 완전히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민심이. 그렇죠. 어떤, 그렇죠. 어떤 민심이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게 민주당에서 최적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네.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쭉 선교를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합리한 상태가 그대로 갈 수가 없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 에, 에 서울... 그러니까 그게 사십 며칠 동안 남았지만은 음. 네.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지. 사십이. 그 민심을 보고 다시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 판단이 나왔잖아요. 서울 지구 이거 저요런 이거 그 동향은 안 된다고 나왔어요. 해보니까 지난 저 작년에 저저 사이로 어제 사치 제보를 선거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지. 완전 빨간 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술 했는데, 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민주당이 내가 지금 개판이 되고면, 음. 계속 그냥, 그, 저, 저, 저 남파선에서 지새끼 뛰어나리지 계속 이탈자가 생기잖아요. 문재인 파산에서 벌써 탈당해가지고, 그, 저, 국민의힘으로 옮기고 말이죠. 부산에서도 집단, 뭐, 저 윤석열 지지선언하고 말이죠. 그렇지. 이 민주당 내부가, 그게 내폭이라고 그러죠 내폭 네. 인플로전 음. 내폭상이야 음. 내부 폭발이야 음. 그러니까 내폭. 이, 이걸 이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도대 인간 같지 않은 놈을 대선후보로 내쉬어가지고 완전히 폭만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대통령 가능성이 있다고 남아있을 놈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럼 민주당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대선후보로 바꾸자 이렇게 놓다 이거야 나는 그를 렇게그 끌어봐요 자, 민주당이, 어, 바뀐다고.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자,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가요? 뻔히 보이는 거죠. 자, 거지. 민주당 대선으로 바꾼다? 음. 그게 어디로 가느냐? 국민의힘에 영향을 줘요. 음, 그렇지. 국민의힘에 매또 이런. 야, 윤석열도 바꾸자, 이래고 와요. 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렇게요. 여야 대선 최종 후보가 음. 다 바뀌는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거니까. 내가 그게 10중 팔로 나를 그렇게 간다, 이게. 음. 안 돼, 두 사람 다. 그럴 만한 음.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야. 있다고. 내가 아, 오늘 예. 아침에 예. 앞으로 남은 40일을 예. 네 토막으로 예. 나눴어요. 아, 예, 예.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응.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이른바, 시, 그, 새해, 신정, 그렇죠, 그렇죠. 그, 렇죠 그게 1차야. 그렇지, 그렇죠그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2월 2일까지 연휴잖아요. 응. 신정 연휴, 네, 설 연휴. 네, 네, 네. 2월 3일. 2, 3일부터, 2월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이야 에이. 이게 열흘이 있어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2차야 에이. 엄청나게 바을 거라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3차가 뭐냐면 2월 13 14일부터 음. 2월 23일이 뭐냐면 해외 우리 교포들 동포들이 의 그러니까. 찍는 투표. 날이야 아. 음? 아, 예. 예. 그러면 아 음. 그러면 2월 23, 24일 때 그걸 보면서 음. 국민들이 결심을 또 해. 예. 네. 어? 그게 열흘간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월 23일, 24일부터 3월 9일까지가 네. 이제 열흘이 또 남아. 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아니, 이제 열흘한한 한 2주 정도가 네. 이게 마지막 4차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가 있다, 이게. 네. 내가 볼 때는, 사, 이번에는 4차. 음.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음. 폭발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거다. 아... 폭발적인. 오, 그렇게 발... 어 그렇게 예. 보시는구나. 그러면 뭐냐, 지금 우리가 끝, 이, 생각해보자고. 지금 제, 윤석열이가 아닌 우파엣의 제3후보를 지금 기다려왔잖아. 네. 예.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우파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눈을 돌리게 누구냐? 그게 안철수다 이거야. 음. <웃음> 어? 근데 안철수를 지지하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폭망하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제 보수들이 야 이러다가 윤석열까지도 이거 무너질 거 아니냐. 음. 근데 안철수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음. 지금 폭발적으로 못 올라오는 거야. 음. 응? 음. 그러니까 이제 우파들이 야이렇다 윤석열이가 윤석열도 망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가 계속 이재명한테 밀리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시 위기실을 느껴가지고 윤석열 쪽으로 지 가고 있어 네. 그게 지금 상황이야 네. 어? 현재 상황 근데 내가 볼 때는 뭐냐 지금 안철수 속에서 우파 인물들을 안치잖아 끌어오잖아 그게 음. 김동길이 최진석 교수 음. 어? 그리고 반기문 그 다음에 음. 반기문 그러니까 아주 이거 간단치가 않다고. 간단치 않다. 그런데 이제 바로 뭐냐면 2차 소위 말해 신정이 끝나 연휴가 끝나고 2월 13일 14일까지 네. 연쇄적으로 보수 우파들의 지지선언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성공하면 음. 2월 13일 전에 음. 바뀐다.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음.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너무너무 재미있는 판이 되는 거야, 이제. <웃음> 그게... 자. 아, 되게... 아, 여기 우리 윤 대표님이 아주 그 스토리를 잘짜 맞춰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음. 지금 그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런 자들을 이미 부정 투표로 음. 쟤네들이 아마 다와구를 짜놓고 지금 움직였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4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이 저렇게 안 해놓고, 이재명이 같은 인가를 계속 끌어올리겠어요? 지금은 우리 윤 대표님이, 그 얘기는 저는, 반은 공감하지만 반은 공감 못해요. 이미 아, 쟤네들은. 아, 이게 깔아뭉개지 말고. 아, 깔아뭉개는 건 아니고. <웃음> 나도 연구한 거야. 아, 연구한 거지. 내가, 내가 이 40년 정치비자를 했는데, 네. 이번 40일은, 이렇게 토막 날 거다 이거야. 이렇게. 그게 가능한 게. 저기서 누가 살아남느냐. 야 이거 2대 1이다. 어. 나는 완전히. 아니, 아니야. 이게 가능한 2대 게. 1, 2대, 2대 1가 날 거라고. 원지를 많이 아니. 하고서. 해야 아. 제가 그 이번에 저 출마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분석틀이 있다니까. 어. 네. 지금까지 여야 후보가 내시온공약 있잖아요. 예. 네.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음. 없지. 없어. 공약이 아무, 아무, 아무것도 그럼 그, 없어. 그럼 그그 공약이 이이 여당, 야당, 국, 공격 구운 거잘안 해. 안 해, 맞아. 그건 그맞 특별히 국민들, 이게, 없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분히 지금 4 1일 남았는데. 예. 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제시해도 국민들은 다 소화한다니까? 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오직 답답하면 뭐, 청와대를 없앤다고 놓았잖아, 오늘 윤석열이가. 아니, 청와대가 자기가 5년짜리 대통령이, 그래. 지가, 지가 뭔데, 청와대도 하나에, 그, 저, 저, 그 국가 유산이에요. 청와대를. 지가 뭔데 청와대를 없애? 아니, 아니. 그러면 그게, 공유한... 업무 효율이 그래. 떨어진다면 청와대 안에다가, 음. 지금 그, 유여민관 이런 거떨어져 뭐 있잖아요. 공간 음. 잡혀다가 빌딩 세우라, 이거야. 음. 미국식으로. 그럼. 미국의 아이, 아. 올드 익시드, 아이자노 빌딩이요. 음. 내가 아까 웨스트이 바로 옆에 해랑으로 연결돼 있어. 내가 그렇지, 가봤다니까? 그렇지. 아... 그런 빌딩이에요. 저쪽 건물. 거기 비서실 다 해서 부통령도 그 있고, 그럼, 그럼. NSC도 그거 다 있고. 아 그러면. 에걸그 가면요. 3분당 걸려 응. 본관에그 대통령 집무실까지 응. 응.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되지. 아, 나 그거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완전 히돌파이지돌파 아니, 청와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아, 그러면... 자기가 뭔데,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 뭔데가 아니 역대 대통령이 그에 있은 자리를. <웃음>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청와대 내용 구조를 바꾸라 이거야. 어.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음. 지금 노무이가저 그... 저 대통령 하면서 그 별장 도없었잖아요여러면 음. 저도. 그렇지. 얼마나 후회해서 음. 저도 그렇지. 저 다음 대통령 이 못쓰니까. 그래가지고 음. 내가 보니까 내행위기 있을 때 개농대에다가 음. 골프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또 별장도 만들었어. 음. 하. 저게 뭐냐 하니까 대통령 별장 짓는데 야, 병신하던 야. 새끼 말이야. 멀쩡한 별장 없이라고 아쉽거든. 그렇지. 그런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와서 골프 쳐야 되니까. 네. 응? 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과잉 주소하는 거야. 그 국민들한테는. 만들어 사람 하, 이거, 이제, 어? 노면이 오면은 잘수 있겠더라면, 막 네. 급히 맞는 거지. 그렇지. 국민들 앞에서는 다세밀해들가고 국가 유선 내부적으로는 별장 새로 지, 치었다니까요고화 별장을. 아니, 문재인 문재인이옆다가 문재인이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무실을 음. 옮겨서, 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제일정보종합정사로 옮기겠다고 했잖아. 예? 네? 근데 지금 제일종합정사가뭐 미어 터지고 안 미터지고 <웃음> 하여튼 거기서 한다 합시다. <웃음> 네. 하는데 일단, 근데 문재인이가 그것을 유흥준 그전문화청장그 문화, 문화, 문화, 사람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시켰어요. 어, 어? 예, 예. 검토를 시켰는데 일단은 이건 경호상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미친놈처럼, 그, 왜, 2000, 2000년도에, 그, 미국, 그, 쌍둥이 빌딩 했던 네, 것처럼, 네. 어떤 놈이 헬리콥터 를딱 타고서, 네. 그냥 까부시면 죽, 그냥 끝나는 거야. 음, 네, 어? 네.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이, 또는 총리가, 네.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그, 진무하는 데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하 이게, 음. 지금 청와대 집무실과 청와대에 있는 그 관저가 네. 그냥 아무데다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종합청사그 고층빌딩이 음. 얼마나 표지이 되느냐고 청와대가 그냥 대한민국 심장 쏘면은 끝나는 가는 거야.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건 철저하게 완전히 근데 미쳤다니까 미쳐서 정압의 안에 내부 구조를 유민한 그쪽하고 저 지금 봉안 있잖아요. 음. 옆에 서청문하잖아. 음. 거기다가, 석조 건물, 미국이, 저, 백안 이에그 행정동이요. 에오층에 5층 응. 석조 건물이에요. 튼튼하게 돼 있어요. 응. 근데, 한 5층 정도로 해가지고, 낮게, 쫙! 하면 되잖아. 그, 저쪽으로 다없애뿌리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바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무슨, 세종식, 뭐야, 그, 저, 저, 중부종합청서로 옮긴다고? 아니 야. 지금, 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정화들을 없애는, 그렇게, 그렇게 적흥적으로, <웃음> 따지지도 않고 예를 들면 그렇게도 해 되는 거예요. 어, 언제짜로 대통령 지금 뭔데? 예정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지금 그 정신 빠진 놈이야. 지금 그걸. 정부 조합 정사 있잖아요. 네네. 거기 대통령이 이제 딱 10층에 근무하고 있어 음. 한몇 개층 이제 다쫓아내고뭐 네. 어? 그렇게 합시다. 네. 딱 있는데 북한이 공격을 해. 그, 음. 그럼 어디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어디로 도망갈 건데? 청와대에서 하루라도 근무해 본 사람은. 저게 아니. 완전히 사기친단을 아는 거야. 청와대에, 이 지하 펑커가 있잖아요. 네. 응? 지하 펑커에서, 우리 주로 안보, 예. 예. 거기서, 거기서 다 모이는 거지. 안보회의 하는 거지. 안보회의 하는 거지. 완전히 핵이 때려도 무너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때다 만들어가지고. 지하 펑커. 거기서 만약에 북한이 뭐 국지전을 벌이던 뭐 전면전을 벌이던 핵 공격을 하던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다 네. 네. 아, 응? 당연. 그래서 국가안보실에서는 바로 그냥 그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죠? 음. 네. 그 당연. 당년... 김대동님 아그 기본적인 기본이죠. 청와대 근무은안안아보시잖아요 예. 네. 우리는 해봤잖아. 예. 네. 그럼 국가안보실이란 거 말하면 그 청와대 바로 그 빵카 음. 그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딱 내려와서 그냥 공, 다 날아가도 공격이다 그러면 일제히 내려오 대통령도 지하로 내려오셔가지고 연결이 되겠고 반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래. 지금 <웃음> 광화문 <웃음> 거기다가 어떻게 언제 판다는 거야? 아, 그, 아? 참 안심한 너무 안심한. 윤석열이도 네. 이 아니 문인가다 그 보니까 하겠다는...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어. 막 이렇게 정책을 남발하는데 그렇게서는 해안 되고 안 되고 지금 우리 심재동이 말씀 중에. 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그 탈북자 중에 음. 그 김국종 씨 있죠. 아 그렇지. 그, 그 김국종. 김국종? 네 이분이 아주 그 김... 아니, 북한에서, 그 북한에서 경찰청국 논문... 근무했다. 네 아, 경찰청국. 아, 아, 아, 아, 그분이 그래. 얘기가 네. 청와대 간첩이 다는 거야. 야, 그렇게 그렇게. 그래, 그래. 청와대 간첩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윤석열이를 만났어요. 음. 만났어요. 음. 그러니까. 아, 청와대 내부의 모든 것이 북한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김정은이 책상 위에 딱떠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음. 안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냥 밑에서 시키니까 그냥 막 그냥 말로 때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위험하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가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네. 위험해 보여. 두 윤... 인간이고 세 인간이 아, 다 진짜. 위험해. 음. 우리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는 이제 난 아, 재미로 뭐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나는 없고. 나는 정치부 기자로 보면은 검찰 중에서도 청와대나 안기부 국정원에 근무한 검사와 <웃음>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그냥 시다발이. 네. 어? 시키는 대로만 한 거. 음. 윤석열은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 어? 자고 네. 조지고. 맞 민정수 씨 보고하고. 그런데 그래, 그래. 네. 실제로. 민... 박영수 말만 들은 거야. 그렇지. 실제로 또. 민정수석 씨라든가. 아, 박영수하고 싸우고 있어. 또는 지금. 국정원의 무슨 특보라든가 뭐 이런 걸 근무해 본 사람들은 나라 돌아가는 걸 알아요. 어? 그런데 <웃음> 이조종천 의원 같은 경우. 음. 그 음. 조종천은 뭐, 정말, 뭐, 국정원, 뭐, 옛날 안기부, 뭐, 뭐, 뭐, 이거 다 해본 사람이거든. 그렇죠. 청와대까지. 종천이. 종천이는. 이야. 그런 사람은 아는 거야. 알죠. 이게 완전히 무슨 청와대를 어디서 옮겨? 야 그게 말이 되나? 한마디로. 그래, 한마 본대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본대야. 아. 본대 같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냥, 그, 저, 저, 수사해가지고. 어, 재진놈까지 감옥 속 보내는 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뭐가, 뭐, 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지 올바른 참모가 들어가서. 국가 의 자유우파 그... 세력이 딱 옆에서.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야당이 정권 교체가 된다도 굉장히 위험해요. 음, 몇달못갈것 같아. 요몇달 못. 아,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딱 되니까. 음. 그때 당시에 그 누구야? 어, 누구지? 김한길이. 어. 아이 시청 앞에서 천막 당사 쳐놓고, 박근혜 공격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렇지. 물어 드리려고. 물어뜨리려고. 물어 네. 드리려고. 그자가, 그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 어, 그. 아, 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야, 윤석열 지금. 김한길이 나갔잖아, 이제 캠프에서. 나갔죠. 나갔지 마를고 가만히 있겠냐고. 아, 응. 아 영향력 행사한다. 이거. 그 사람들이 뭐 지금 놀겠어? 그렇지. 음. 맞아. 뭔가 또 업무를 꾸미겠또 하고 있지. 그르지 응.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이야기 좀 해야 돼. 예, 네, 안철수. 안철수, 과연, 아까 그게 있잖아요? 안철수는 민주당에서 지원한다? 안철수는 응. 윤빠구나, 적수는 윤빠구나 어. 나왔다. 이거, <웃음> 어, 이거 근거 갖고 얘기해야 돼. 예. 응? 예. 지금 안철수가 저러는 것 배우에는? 민주당이. 어, 있... 민주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신을. 아니. 응. 그 추측이겠지. 음. 아, 추측이. 그래, 그런 아니. 그 개연성도 있다, 정말. 아니요. 예. 저놈들은, <웃음> 수단과 방법, 네.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도 하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뭘안 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100% 의심을 어,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가 당선이 확실한, 확실하게 한확실될수 있는 얘기는 뭐냐. 네. 이런 거지. 네. 윤석열하고 어, 안철수가 음. 합치지 음. 못하게 하는 거야. 끝까지. 음. 그래서 막판에 가서 이런데 윤석열이로 되든 안철수로 되든 간에 한 명이 될거 아니에요. 음. 되면은, 집중적으로 포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선거 찌르는 거야. 그렇죠. 아. 어. 어? 그건 틀림없어. 아, 그렇게. 그건 뭐 선거 전략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 그런데 지금, 어. 윤석열 안선수가 결국, 저, 현재 구도대로 간다면은, 네. 단일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음. 안 하면 안 되지. 아, 다,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예를 들로단열라 되면은요, 네. 안철수 지지층이 한 40%가 가요, 옮겨가. 네. 오늘 이런 조사 그래 나왔다니까. 네. 안철수로 지지하는 사람의, 열 사람 중에 4명 정도가 윤석열로 옮겨간다 이거야. 네. 그런데, 안철수로 단일화 되면은,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의 76.6%가 안철수로 옮겨가요. 그렇지. 그 배야, 배. 그, 그 말은 뭐냐면은, 음.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거교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면은, 안철수표도 다 흡수를 못해. 40%밖에 흡수를 못해요. 단일화 효과가 별로 안 크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음. 잘못하면은요, 음. 저, 저, 민주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박빙이. 예. 음. 네. 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전국에 당이잖아. 단일화 효과가 별로 안나오는거안 네. 나온다, 이게. 음. 근데, 안철수로 되면, 확실하대. 그건 이제 안철수가 이제 다크호스로 부상이 아니죠. 안철수도 응. 박근혜 탄핵의 앞장선 놈이야. 응. 그런데 탄핵에 탄핵의, 탄핵의 자유스러운 정치인 아무도 없어요. 응.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제일 먼저 앞장선 그래, 놈이. 거의 100% 안철수야. 자유, 그렇지. 개저씨. 특히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응. 탄핵의 자유로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탄핵 문제를요. 아니. 제동님. 저도... 정도로 차이를 걸리고. 마철수가 그냥... 되든, 근데, 음. 누가 되든, 음. 우리는, 일단 정, 정권 교체가 우선 음. 목표야. 야, 아, 그럼 주 대표님은, 네. 만약에 이제 예컨대, 어. 윤석열이하고 안철수 내가 아까 네 가지 <웃음>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 에, 에, 그 기분 나쁘다고 자꾸 뭐 사람 말그 무시하지 말고. 아니요, 연구한 거 여기 윤빠라고 나오잖아. <웃음> 그래, 윤빠가 나와. 윤빠 화났네 뭐 나오잖아. 어, 윤빠 화났다. 아, 농담이고. 어, 예 괜찮아요. 아, 자 이거 보라고 어.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 예, 예, 예. 자 이제 윤석열이하고 안철수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음. 어, 뭐 장난치다 뭐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안철수가 이제 단일화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어려운 이야기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안철수가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서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어. 네. 그럼 안철수 지지할까요? 안철수 되면 안철수 지지해야지. 오. 당연하죠.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되는 사람을 미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근데 안철수한테 악담을 해? 아니 악담이 아니라 우리 이걸 알아야지. 솔직히 안철수의 국회의원 몇 명이죠? 지금 비례대표만 3명이지. 그거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할수 있겠어요? 거기 김동길 교수 있고, 김동길 교수 있고, 어, 또저 최진석. 최진석 교수 있고, 최진석. 아, 이제 예. 다음 주에 뭐 한다는 거야, 이제 우파들이 음. 일주일에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예. 안철수가 이게 뭐냐면 음. 정통 보수인데 예. 윤석열에 대해서 효율을 느끼는 그게. 반 안. 윤석열 보수들이 많잖아요. <웃음> 어? 생각해 봐. 김동규 교수가 어떤 분이야?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이건 주옥순이나 김도규랑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어? 똑같아. 근데 왜 윤빠라는 소리를 듣냐고. 아니, 아니, 윤빠라는 게, 그 윤빠라 그러면 안 되지. 윤빠에게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어. 어. 대한민국 여성 중에 주옥순이가 최고요. 어. 어. 지금도, 지금도, 나 지금 어. 박영수 그 애자식 때문에, 어. 집행유예, 아, 어. 집행유예 3년 받았어 여기, 내가 여기에 주파도 어. 여기 주빠도 그 계시네. 그저 우리 주 대표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이죠. 집행유예 음. 기간이야 내가. 게 어. 잘못하면 집행유예 3년에다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때린 저판사놈 저게 정당이에요 음. 나를 묶어 놓으려고 못하게 어. 집행유예 3년 때린 거 아니야? 어. 왜 항소해서 또 재판하고 있어. 어. 내 무죄 받아야지. 음음. 그런데 나는 각오가 뭐냐?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음. 또제3에 음. 누가 있어? 음. 우리 국민혁명당에 하여튼 어쨌든 고영 고용... 음. 아, 고영일이가 있어. 네. 그러면 무조건 단위가 해야 돼. 음. 지상 그래. 목표야 이거는 음. 저저더 이상 내가 이 아스팔트에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 난 너무 고통이 심해.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서 음. 정상적으로 국과 가는데 만약에 못 가게 한다 그럼 면또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국민혁명당에도 주옥순 최고 뭐우런마 최고 나도 나오네. 나도 인연이 많은데 <웃음> 거기 지휘부 있잖아요. 네. 대부분 내가 알아요. 고영일 대표 도잘 알고. 아그잘 어, 알지. 오늘 그 사회를 손상돼. 예. 네. 손상대, 그 양반이 오셔서 사입 봤어요 네. 오늘 손상대는 다나다 아는데, 내가 응. 그 무슨 말씀하시긴 아는데, 지금 단일라 뭐, 그냥. 그저 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가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뭐,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약간 미앙스를 풍기더라고. 아니 왜 그러냐. 난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거 객관적이어야지. 솔직히 음. 저기 그게 그래야 오해를 안 받지. 윤석열이 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음. 여론조사센터에서 음.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맡겼어요. 음.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나와요. 음.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여론조사하는 거야. 음. 윤석열이 잘못한 점 윤석열이가 또, 지금 뭐, 외교 쪽으로, 안보 쪽으로, 지금 지들가듯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 그, 그, 나는 정권 교체를 거예요. 위해서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건 뭐,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뭐, 뭐, 손상되냐, 음. 누구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 아니, 지금까지. 절대로, 음, 누구를 그러니까. 딱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끝까지 가야 돼, 네. 끝까지. 그렇지. 그래서. 어, 그럼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했잖아요. 4단계. 네. 2월 24일부터 3 음. 3월 9일. 민심. 고그 안에. 민심. 그니까 한 열흘, 그, 시, 2주. 예. 음. 네. 그 안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돼. 네. 그니까 2월, 23일부터. 23일부터. 23, 24일이 이제 그, 제외 동포들 투표일이에요. 그러면 저, 그 후보 등록 후에. 후에! 아, 그럼! 음. 지금 이 후보 등록은 2월 13일, 14일인데, 아, 네, 네, 네. 그 후보 등록하는 건별 문제, 이제 의미가, 그 없어, 의미가 없어. 돼, 내가 볼 그렇게, 때. 네. 다 해, 다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하는데 막판까지 쫄라 가야 돼. 음. 그래야 이, 왜 그, 그래야 되냐면 첫째는, 그래야 이재명이가 손을 못 써.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어. 예. 나도 그걸 손을 항상 쓸, 불안해 어, 손을 거야. 쓸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예. 만약에 이제 예컨대 단일화가 대, 극적으로 돼야 되, 되거든. 예. 23, 4일부터 3월 9일 투표 3, 4일 전만 나와도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예. 요새 뭐촌 할머니도 다 알아요. 예, 다. 예. 촌 할머니도 다 유튜브 음, 다 보고 다 보고 <웃음> 있어. 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거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 우리, 보수도, 네. 끝까지 지켜보자, 이거. 끝까지 가자. 가야 돼요. 끝까지 네, 지켜보고, 네, 네, 또 하나는, 그래야만 이재명의 손을 못 쓴다, 이거. 맞아요. 건. 얘들이 별짓다 할 거거든? 음. 또 하나는 뭐냐면, 단일화를 지금부터 일찍 해버리잖아요? 음. 그럼 한달 안에 또 사단이나, 또 거기서 싸우고, 지질이 벗고, 난리가난 <웃음> <나이가> 거야. <웃음> 그래. 갈등 분용, 이준석이 <웃음> 또 시비 <웃음> 걸고, 어? 음.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때는 정말, 그런 어떤 부작용, 음. 단일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돼 부정선거 어.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가야 돼 근데 하여튼 단일화 요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단일화 경쟁자의 음. 지지율을 누가 많이 흡수하는 사람으로 단일화를 대야 그렇지.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식으로 거의 배로 이렇게 차이 나면 은 네. 이거는 아, 저, 저, 그 제로는 예주가 없어요 네. 네. 지지율을 많이 흡수하는 사람한테 단일화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 뭐 중공교체도 하고 공산화도 반대하죠.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야당이 단합해서. 그렇지. 어, 하는 걸 우리는 뭐,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그럼. 음. 우리는 끝까지 가서 누가 되느냐. 단일화 해야죠. 된 사람, 우리 지지 그래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정말 오늘도 열띤. 우리 조옥순정광 네, 뭐 완전히 우리 조 빠. 주빠들 또광강 빠가 안될 수가 음. 없는 거이 들으세요. 아, 예. 솔직히 말해서 좀만 예. 네. 음. 해야지. 우리 조옥순 대표님은 역시 그 빠들을 어, 몰고 다니는 음, <웃음> 저력의 여인. 저력의 아스팔트의 예. 장미. 장미. 예, 예. 참, 우리 윤석열참윤 우리. 윤석열. 우리 윤창정. 아. 우리 대표님이 나하고 전국을 다이 음. 책 때문에 다녔거든. 음. 나 열심히 알렸어. 그래서 나한테 제목을 뭘로 지어준지 알아. 아스팔트의 장미로 지어줬어. 아, 그, 그, 마음에 들어요. 네. 그딱 있잖아. 음. 오늘 빨간 옷도 입어보시고. 네. 어. 어, 다음에 <웃음> 2주 후에는 더 빨간 옷좀입어보셨아 붉은 트의장미그참 장르. 좋아. 네. 네. 네. 내가 아스팔트의 장미라고 딱 음. 그랬어. 그래. 나그 소리 듣고 내가, 아, 그래도 우리, 어, 우리 윤 대표님이, 참안 온구나. 안 온구나. 음, 온구나. 밥좀 사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아니 여기 오면 출연료도 네. 안 받는데. <웃음> 윤창종이가 네. 밥을 사야지. 네. 뭔 소리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갈 시간도 오케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심동보 조이 고생하셨고. 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맞습니다. 유익하고 어, 즐거운 토크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의 뉴스 그리고 장미는 개뿔로 네.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에는 <웃음> 장미는 무슨 개뿔 개쁠? 장미 개뿔이지. 맞아. 개뿔이야. 장미어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는 우리 박인환 에, 변호사님. 바른 사회 시민의 공동 대표이시고 우리 자국전에 에, 박인환 교수셨으나 네, 네. 우리 고문이신 너무 잘 알지. 네. 상임 고문이신 박인환 변호사님. 예, 저희는 나오십니다. 내일 네. 저 광복회 에 김원웅이를 음. 때려잡고 아하. 한 시에 네. 국회 의사당 음. 그 근처 광복회 앞에 가서 네네. 저희들이 집회합니다. 여러분들 김원웅, 네 가서 좀 도와주세요.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야 됩니다. 내일 죽었다. 네. 죽었다. 진짜 진짜. 네. 천하의 이건 이승만 대통령을, 네. 이승만 대통령을 음. 민족 반민족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이잘 어, 하시네. 이런? 내일 간다고. 네오시네요 응. <웃음>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2월 6일, 우리 자국전, 에, 토크 콘서트, 어, 가자, 국민 속으로. 네. 가자, 정권 교체로. 2월 네. 6일이 무슨 일이죠? 네, 일요일. 아, 일요일이죠? 어 여적 일요일도 모르시고, 어. <웃음> 네, 2월 6일. <웃음> 종강역 어, 예, 예. 저, 종강역 네. 네. 4, 4번 아십니까? 출구. 오후 2시입니다. 네네. <웃음> 네. 교회 나가셔야죠? 예, 네. 몇번 자, 오후 주요. 오후 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윤 대표 많이 지지해주세요. <웃음> 교회, 사랑 결계에 나가신 거잖아. 그쵸. 그 설교를 <웃음> 들어야 뿅 가지. 아주 예를 신도야. 나 원래 열심히 교회 다녀.